자 그럼 우리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음, 개발 환경을 어느 디렉토리에다가 세팅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야겠죠. 자 저는 윈도우 건 맥이 건 상관없이 이 바탕 화면에다가 앱이라고 하는 리액트-앱을 어, 할까요? 리액트-앱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. 그리고 우리가 설치한 c r e a t e r e a c t a 에게 야 여기를 react 개발 환경으로 만들어줘 라고 부탁할 거예요 자, 그러기 위해서 어, 맥에서는 finder, 윈도,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해서 데스크톱으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폴더의 이름은 react-app 입니다 리액트로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면 크레이트 리액트 앱이 거절해요. 예, 특수한 문자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그 디렉토리로 그저 디렉토리에다가 세팅을 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살펴볼 거예요. 자, 우선 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터미널에서 여러분이 이제 생성한 r e a c t a 이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명령을 실행하셔야 그 디렉토리가 create-react-app에 의해서 개발 환경이 되거든요 자, 그러면 어떻게 현재 디렉토리를 바꾸냐면 cd 입니다. change 디렉토리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이콘 있죠? 저걸 드래그해서 톡 떨어뜨리면 자동으로 저 디렉토리의 경로가 뒤에 붙습니다 엔터 자, 그리고 여기에서 create-react-app 하고 현재 디렉토리라는 뜻은 점이에요 점은 현재 디렉토리로 의미해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윈도우는 제가 곧 설명드립니다 자, 그러면 뭘 많이 해요 그리고 저 작업이 다 끝나면 여기 막 디렉토리에 파일이 막 생기고 막 그럴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음, 막 이것저것 많이 생겼죠? 저것들이 다 Create React App이 우리, 우리가 개발하는 데 필요로 할 만한 것들을 다 장만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,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 cd, chained 디 i r e c t o r y 그리고 요 디렉토리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탁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경로를 알려줘요 엔터 그리고 create react app 하고 점 찍고 엔터 치면 현재 디렉토리가 create react app 에 의해서 개발 환경이 됩니다 자,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 따라오셨고, 무사히 혹시 이걸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온라인 상에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셔서 빨리 수업에 참여를, 또 수업에 합류를 하시, 하시면 좋겠어요 예, 설치가 제일 어 원래